네, 변종의 늑대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창업생 캐계가 그들만의 리그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돈을 막쏟아 예산을 쏟아부어도 어, 청년들은 다 취업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취업이 아니라 창업의 기회가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와 일반인들, 그리고 어, 창업을 모르는 청년들, 그리고 어, 어, 어떻게 보면 중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어, 기술 창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현장을 뛰면서 느꼈던 것들을 담아놨다고 생각하됩니다 우리나라만 이 창업 생태계가 뜨거운 냐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전 세계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첫 번째 나라로 프랑스를 예를 들고 싶습니다. 프랑스는 왜 예술을 버리고 스타트업을 선택했나? 지금 솔직히 프랑스가 과거에는 어 굉장히 복지 정책이 뛰어났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알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인기가 워낙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의 인기가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 창업보다는 어 일하기보다는 편한 직장을 찾는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 활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됐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크롱 대통령, 어, 40대 대통령이 취임했잖아요. 어, 마크롱 대통령이 이 공무원 정책을 굉장히 이렇게 줄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사람들 인기가 시들어지기 시작했고 또 스타트업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일자리가 생겨났고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어, 또 많은 외국의 투자 유치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그렇게 했고 또, 민간에서는, 어, 자비엘 니엘이라는 사람이, 어, 여러분 잘 아시는 스테이션 애플을, 어, 역사를 재생시켜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어, 이 역사를 파리 끝자락에 있는 기차역을 재생을 했는데, 어, 이게 민간이 이 자비엘 니엘이 3,6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대규모의 어떤 플랫폼을 창업센터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있는 테크시티가 가장 인기가 높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있는 스테이션 F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고 어, 기업들이 많이 와서 어, 이 프랑스 경제를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 민간과 관이 잘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 경제의 활성화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스타트업과 도시재생, 이런 ICT의 인프라를 융합해서 어 모델을 만들었다는 라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책 쓰면서 가장 흥미로운 국가가 바로 에스토니아였습니다. 이 에스토니아의 인구가 얼마냐면 13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130만 명이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광역시 인구 정도 수준이죠. 이 작은 국가가 91년도에 소베에트 연방으로부터 소련에서 독립을 합니다. 근데 그때 독립을 할때 91년도에 독립을 해보니까 이 나라 땅도 워낙 작다 보니까 어 그리고 그 반이 그 산지예요 산이에요 산 그러다 보니까 할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토니아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이어 여성 대통령이 어 5대 대통령인데 그 전에 이제 물론 대통령들이 있었죠 어 그리고 이사회 국회의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물 건너에 핀란드를 보니까 스타트업, 창업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국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나중에 미래의 먹거리를 어, 디지털 국가로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전자정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전자영주권을 주기 시작했어요. 무려 어 100유로만 내면 13만 5천원만 내면 15분 만에 영주권을 줍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 안 와도 돼. 그러니까 해외에서 한국에서 영어를 좀 해서 이메일에서 보내면 어, 영주권을 발급하는 나라가 바로 에스토니아입니다. 그만큼 혁신적인 국가고 오히려 변종의 늑대가 아니라 변종의 국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혁신적이다. 그리고 창업도 200유로만 내면 어, 굉장히 어, 그렇게 한 30만 원정도에 창업을 할수 있는 우리가 한국에서 뭐 법인 설립하는 건 쉽겠지만 해외 법인 설립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이 서울에 앉아서 어, 내가 어, 인터넷으로 어, 법인 해외 법인 에스토니아 설립하겠다. 영주권 신청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 안에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에스토니아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 청년들과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 에스토니아에 어, 창업을 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5년 동안 한 4만 7천 명 정도 이룰 정도로 굉장히 어 많은 어 외국의 창업가들이 에스토니아로 몰려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투자 유치도 이루어지고 이런 원리를 우리나라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창업을 어 붐업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보이는 이 슬라이드는 스타트업의 2020년대 생태계의 성공 공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예비 창업자라면, 내가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이 공식을 저, 전목만 해도 저는 성공을 할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을 하면 처음에 공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인큐베이터, 보육공간, 그리고 엑셀레이터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 투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 이런 물줄기를 타게 되는데, 어, 지금 정부에서, 우리 뭐 창진원에서, 그리고 우리 뭐 중기부에서, 어, 공간부터 이 벤처 캐피탈, 투자까지 모든 것들을 다 방정식처럼, 성공공식처럼 연결해 놨습니다. 어, 내가 공간이 필요한데, 내가 자본, 뭐 보증금을 줘가면서 돈을 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 보유 공간, 이런 것도 같은 오피스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많은 것들을 지금 다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엑셀레이터라는 겁니다. 창업에서 엑셀레이터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 성공이 결정된다. 50%가 결정이 된다. 저는 이거를 9회말 마무리 투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코어킹 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마, 많은 어, 기관들이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공간들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어 어떻습니까 카페로 잠깐 비교를 하면 요즘 창업 공간이 카페도 많죠 사실 돈이 없으면 다 카페에서 일을 하잖아요 공부도 그렇죠 그런데 어 스타벅스가 보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디야 커피가 좀 저렴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죠 스타벅스에 줄을 서요 그왜 그럴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창업지원기관을 이제 돈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철학이 없으면 오히려 손님보다 종업원이 더 많다는 라 거죠.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일터를 만드는 공간, 인프라 구축은 자연에서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철학을 갖고 흐르는 강과 골목길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다듯이 단순 사무 공간이 아닌 창업가들의 시간과 삶이 축적된 생태계를 만든다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공간과 건물은 흐르는 물줄기처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획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는 건축가를 한 10년을 설계를 10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 유럽에 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유럽에 보면 예술이죠. 건축물들이. 그래서 철학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간을 만드는데 여러분 스타벅스 그 공간이 그냥 쉽게 나오는 공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도의 어, 인테리어 설계자가 그걸 기획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공간을, 창업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그게 좀 전에 말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밀리네어 세대들과 어, 핏이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무의 몰입과 그리고 이런 휴식과 네트워킹과 아이데이션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코어킹 스페이스에서 공간에서 오히려 코어킹 소사이어티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로컬 크리에이터 요즘 사업이 창진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자체가 바로 코킹 소사이어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런 스타트업에서 어, 지역으로 이어지는 재생, 그리고 크리에이터 사업, 소상공인 그 기술 테크 스타트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만들어줘야 스타트업이 활력 넘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공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거듭나는 코킹 소사이어티를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로컬로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한번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코킹 스페이스가 스타트업을 춤추게 한다. 예,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킹 스페이스가 스타트업을 춤추게 한다. 그냥 조용한 도서관이 아니고요. 해외에 나가보시면 굉장히 시끌벅적 합니다. 오히려 시끌벅적한 곳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고, 어 지금은 모든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어폰에 음악을 듣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중장년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엑셀레이터는 9MR 마무리 투수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엑셀레이터는 9MR 마무리 투수니다 예, 9MR 마무리 투수가 뭡니까? 프로야구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등판을 합니다. 이 엑셀레이터들이 어, 9MR 마무리 투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죠. 어, 대입시험 볼때 우리가 고3 수험생이 최근에 뭐한그 종편에서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과외 교사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명문대학을 갈수 있느냐 없듯이 차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엑스레이터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보면 저는 50%가 결정이 될수 있다. 왜? 청년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겁니까? 인맥이 없죠. 영업력이 부족하죠? 맞죠? 어, 이런 네트워킹이 약합니다. 근데 그그 그 부분을 그리고 경영, 노하우 이런 것들이 적은데 어, 이런 멘토들, 이런 엑스레이터를 잘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런 엑스레이터들이 뭐 프라이머라든지 어, 메시업 엔젤스라든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넥스트 챌린지라든지 저, 저희 넥스트 챌린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 시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무려 경쟁률이 33대 1이나 될 만큼 높은 경쟁률을 자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진정성과 지속성과 이런 스피릿, 이런 혼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흔히 그냥 VC나 요즘 AC 이런 엑스레이터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저도 보기 에 그렇습니다. 필드를 다녀보면 이게 꼭뭐 돈이 창업 적으로막 몰리니까 어떻게 보면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그런 업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어, 창업가를 길러내는 엑스레이터들이 있고 벤처 캐피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엑스레이터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골리아스의 싸움이 되다 보니까 어, 네이버, 롯데, SK, 한화, 뭐 네오이즈 등등 지금은 뭐 보험회사들까지도 어, 신사업 분야를 다 스타트업으로 M&A 하는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분 투자를 통해서 한 배를 타는, 어,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뭐 D2 팩토리, 뭐 테크 스타트업이라면 이제 네이버에 문을 두드리면 되고요. 이런 뭐, 롯, 뭐 유통 패션 이러면 롯데 엑스레이터. 근데 지금은 4차 산업 영역에 모든 것들이 어, 다 열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이한 장이 바로 우리 엑스레이터들이 A부터 Z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더라도 어, 질 높은 교육이 있고 뭐 저가의 교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엑스레이터들은 어떤 하이 퀄리티의 어, 교육의 질을 제공하는 엑스레이터들이 있고요. 어, 정말 어, 그냥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그런 이제 어, 업자의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하는 엑스레이턴들은 어,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는 것들이 더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마지막 장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건 교육이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어, 변종의 늑대가 세상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우리 스타트업들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사람들이고 근데 사람의 어떤 이 멘탈, 이 정신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더 미래 비전을 보게 달리게 하려면 교육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의 끝장으로 가보면 점점 스타트업은 교육 쪽으로 제가 어, 끌어가고 있다는 걸좀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어 교육 관계자들,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이 책을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을 모르고 있는데 이4차 산업이 바뀐 이 교육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예로 미네르바 스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네르바 스쿨 들어보셨죠? 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떠돌아 교육을 하고 지금 또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바로 미네르바 미네르바 스쿨인데 이 미네르바 스쿨이 하버드 대학보다 더 어렵 들어가기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7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그 7개국 중에 서울이 지금 여기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태원 용산에 있습니다. 어, 저는 이 미네르바스쿨을 보면서 사실 10년 전부터 이 미네르바스쿨을 만들어야겠다 생각도 갖고 있어서 저희 재단은 지금 이 미네르바스쿨에 대해서 어, 한국형 어, 이런 창업대학을 만드는 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앙트로프리너십과 이런 테크와 글로벌, 그리고 여기 소제목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죠? 지혜가 시스템이 될수 없을까? 예, 지혜를 시스템으로 만들면 됩니다. 근데이 터득하는 방법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식보다는 지혜죠. 이 지혜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대학에 녹여내면 그걸 초중고등학교에 내려주면 우리가 세상이 굉장히, 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분명히 저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에 제가 서울 부산 제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역경제 지금 보면 인구 절벽 인구 뭐 소멸 그리고 경제 불황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7.0의 버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 과거에는 전통 사무실만 있었고요. 거기에 보육이 붙었고요. 그리고 코워킹 스페이스가 붙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팅이 붙었죠. 그리고 지금 쉐어하우스와 어 스쿨, 그리고 지금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가 뭐냐면 도시 재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마트 시티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골목길 자본론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그 책을 읽어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스타트업 센터 하니까 스타트업만 살리겠다. 이건 아주 작은 목표입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만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내려가 보면 그 격차가 정말 크게 납니다. 그런데 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을 여러분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삼성이나 LG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유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스타트업을 유치를합니다그 스타트업을 만약에 블록이라고 생각하면 그 블록 블록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벨리가 되는 거죠. 거기에 도시가 재생 원도심과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ict가 접목이 되면 바로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 융합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기부와 국토부와 과기부 이런 교육부가 역할이. 미래 도시가 달려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창업진흥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 지원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어, 우수한 아이디어로 플러그만 꽂으면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환경이 바로 2 0 2 0년에 대한민국입니다 어, 우리 스타트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과 그리고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젊은이들 모두가 어,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대한민국 창업 환경은 어, 성공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될 구성 요소들이 정부가 아주 잘 갖춰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어, 이 기회를 저는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어, 대한민국의 어, 일자리가 없는 분들한테 스타트업을 통해서 어, 미래를 새롭게 열어갔으면 좋겠고 이 책이 대한민국의 희망의 어떤 메신저가 되길 저는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